어휴, 저기야, 어. 아, 내가 까먹을라 까먹은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최준사님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서울경찰청 김경진 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놀라지 말고 들으시고, 먼저 선생님의 아들이 현재 납치신고 들어와서요 저기요, 저 아들 없어요. 보이스피싱 할 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던가. 그렇게 끊으시면 안 되실텐데 네? 대기업 34살 최준서씨 저를 아세요? 아니다맞아요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8년째 금융공기업에 재직하고 계시죠 누구시죠? 음... 당신들 말로는 신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하, 신! 하, 이 사람이 무슨 아침부터 헛소리라고 자빠졌어 씨. 이러는 게 이해가 빠르겠네요 여기가 대체 어디죠? 2050년의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곳 또한 2050년의 한국이죠. 아, 저기... 기억해요 어디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차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차원 하나하나가 모한는 우주와도 같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초부터 차원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은 채 서로 분리된 채로 존재해왔습니다 뭐 평행이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최준서씨 차원끼리 서로 분리된 채 유지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 아니요 차원끼리 서로 간섭하게 되는 경우 심하면 서로 충돌하여 두 차원 모두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물질이 차원을 건너가게 돼도 마찬가지죠 만약 개미 한 마리라도 다른 차원으로 건너가게 된다면 그 차원은 엄청난 참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현재 이 차원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지구는 물론이고 온 우주가 그렇다고 할수 있죠 아까 보여드린 미래 도시 기억하세요? 이곳이 가진 올바른 미래입니다만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여드린 폐허가 이곳의 미래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차원의 관리자입니다 이곳을 지키고 위험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죠 그걸 위해서 최준서씨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라져 주시겠습니까? 아, 잠시만요 사라지다뇨 그게 무슨 소리지? 당신이 다른 차원으로부터 건너온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신이고 세상은 많은 세상이 있는데, 지금 그 세상이 멸망할 판이고, 그 원인이 나다. 그러니까 지금 좀 사라져달라! 이해가 빠르시군요.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라진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차원으로 돌아간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군요. 아이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차원으로부터 건너온 사람은 차원의 균열을 만들어 모든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 때문에 기억은 혼란스럽고 주변 사람을 떠올리지 못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자신이 이 공원에 왜 왔는지 불과 5분 전에 자신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아니... 그, 그게 당연히 기억이 안 날리가...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라뇨 자 아, 아들 없어요 보이스피싱 할 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던가 그렇게 끊으시면 안 되실 텐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차원의 균열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저는 관리자로서 그 균열의 원인인 당신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배려하는 의미로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남긴 모든 것을 정리하세요 아... 이... 이... 아니...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이거 아니잖아!!! 계산도 모두 가족에게 남기세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남은 미련은 없습니까? <웃음> 미련이 왜 없겠어요 <웃음> 그치만 <웃음>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웃음> 데려가세요 최준서씨 수고하셨습니다 어.. 잘 마무리했지? 이슈는 없었고? 어. 시나리오 바꿔야겠다. 순진해서 다행이지. 너무 비현실적이야. 시는 모습.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얼른 철수나 해. 잔금은 곧 입금될 거야.